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커브 그 다음에 서피스 그 다음에 폴리서피스 솔리드 비랩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메시 부분 이렇게 되면은 큰 생태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을 쪼개고 압축해 가지고 주르륵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앞부분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좀,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익숙해지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언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계속 노출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노출이 되면, 이게, 그, 러닝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그 커브가, 화각 올라가니까, 좀만 참고, 어, 하면 그 여러분들도 그 훌륭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그 파운데이션을 어, 좀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시는 모든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쨌든 화면에 뭔가를 그리려면 로우레벨로 가게 되면 뭐 웹젤이나 오픈젤 혹은 또 요즘 웹GPU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트라이앵글 기반이에요. 모든 것다 트라이앵글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트라이앵글을 잘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구글에다가 제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뭐 메시 뭐 이런 키워드로 이제 제가 설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메시가 다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 부분은 단순하게 뭐그 화면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흔히들 얘기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무한을 유한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파이나이트한 그런 정보를 다룬다. 인피니트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라이팅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제가 메스, 메쉬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 들어가면은 지금 어뭐 다른 건데 자, 라이팅 시뮬레이션만 쳐볼까요? 오케이,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칼큘레이션이 되려면 다 이거 메시로 잘라야 돼요. 결국에는 인터널리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무한의 그 그... 공간이 나오겠죠. 계속 자르면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들 잘 이렇게 쪼개는 거야. 쪼개서 이 하나의 점에, 그니까 하나의 이 사각형에서, 예를 들면 좀 키울게요. 이런 사각형에서 각각의 벌텍스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해서 그거를 그,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각각의 벌텍스들이 빛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라이팅 시뮬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얘가 예를 들면은 뭐 255, 255, 255로 하얗게 거의 뭐, 직사광선이 들어왔다 친다면, 여기는, 이제, 그늘이 져서, 0,0,0,0,0, 0, 0, 0, 0, 0, 아니지. RGB가 0,0,0이라고 하면은, 이게 인터폴레이션이 돼요, 컬러가. 그, 그, 그 GPU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g l s 의 쉐이더 부분 갈게 될 때,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이렇게 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메쉬 부분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디바 플러그인이죠. 다 쪼개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뭐 패턴이죠. 그처럼 이렇게 메쉬 부분은 되게 우리가 그시뮬레이션하고어나리시스할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넙스로는 불가능해요. 네, 쪼개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그 메쉬 부분에 가서 그 프리미티브에 들어가서 여기 동일하게 다 있죠. 여기 construct mesh 부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4개가 뜨는데,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 0,0,0, 10,0 해서 이렇게, 그, 좌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볼까요? 밑에는, 뭐, face가 어떻게 연결되냐. 0, 1, 2,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뭐, 그, vertex color. 를 이제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 포인트를 한 4개를 찍어줘 볼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하나 두개아 이렇게 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그 멀티플 포인트를 여기 여기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어, 잠시만요 멀티플해서 어, 다 잡아보죠. 오케이. 지금 예, 일단 오더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오더가 망가진 건데,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그, 패널을 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레퍼런스 포인트가. 벌텍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예.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0,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1, 2, 3으로만 해볼게요. 제가. 1, 2, 3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 2, 3, 1. 이거. <웃음> 자, 2, 3, 1. 저는 지금 리스트 만든 거예요. 리스트. 이게 리스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이거 지금 스트링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여기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이게 리스트 패션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컨스트트를 주로 해요.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똑같이 되는 게 하나를 0으로 만들어주죠. 0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일단은 트라이앵글, 가장 기본이 되는 트라이앵글 부분은 이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C샵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C샵 해서 클릭을 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그룹을 잡아줄게요. Ctrl-G로 그리고 어, 더블클릭해서 우리는 그냥 바로 안에서 만들죠. 자. 포인트 3 d 해서 어, p0를 해주고 그냥 C, cp로 해줄게요 센터 포인트로 그래서 new 한 다음에 point3d 0,0,0 0, 0.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복사를 하죠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치세요 자, 음, p0 p1, p2 이렇게 놓고 여기 cp 정보를 다 가져오죠. cp .x에서 어 0.5 하면 되겠구나 그냥 5로 하죠. 5. 마이너스 5 네. 그리고 cp에 x에 마이너스 5 그리고 일단 0으로 해주고 얘네들을 카피를 할까요? Ctrl-C에서 이렇게 Ctrl-V Ctrl C, Ctrl V 해준 다음에, 여기는, 그,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아, 아유, 잘못했네. Y, Y, Y 해주고, 아, 그쵸. 됐고, 됐고, 여기는, 둘다 플러스로, 플러스로 해줘보죠. 그 다음에, 포인트 리스트 하나 만들고, 포인트 3D에서 PTS 해준 다음에 new list point 3D 해주고 바로 여기서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P0, P1, P2 코마가 들어가야지 점이 아니라. 자 그리고 A는 PTS 해주고 그리고 심 클론, 세미 클론 해주고 OK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포인트가 뜨죠. 자. 제가 원한 포인, 제가 원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제대도된것 같고, 제대로 된것 같고, 이거는 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메시, 메시의 가장 기본은 삼각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OK 눌러주고, 얘를,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퓨리을 끌게요. 이렇게. 그리고, 인터널라이즈 시켜주죠. 그리고, 포인트 잡아서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메시는 어떻게 컨스트럭트를 하냐면, 아메시라고 일단 메모리 어사인 해주고, M은 유메시라고 이렇게 하나 메시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M은, 벌텍스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add라고 있어요, a d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싱글 xyz라고 들어갔죠. 에단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은 xyz를 넣어줘도 되고 더블 넣어줘도 되고 포인트 f 넣어줘도 되고 포인트 t 질문 중에 그 포인트 3d랑 아 죄송해요 포인트 포인트 3f랑 3d가 뭐냐 이렇게 질문 댓글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원래 이제 포인트 이 약간 프로그래밍할 때 이 컨벤션이에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 그렇게 약간 이제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유행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고착화된 그런 건데 그냥 포인트는 포인트겠죠 예, 근데 포인트 2도 있고 포인트 3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포인트 2 같은 경우는 x, y만 있을 수 있고 포인트 3 같은 경우는 x, y, z까지 있는 건데 f라고 하는 거는 그, 그 x, y, z 넘버가 float 라고 이제 흔히들 컨벤션으로 보고 있고 d 는 더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롯은 당연히 메모리가 4바이트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더블은 8바이트고 그러니까 훨씬 더두배 이상의 그 뭐라 얘기하죠 그 바이트를 쓰고 어더 많은 퍼시전을 이제 음, 즉, 정확도를 개런티 하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그브런치에다 글을 간단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링, 그,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 링크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p, g로 넣어주고, 닫아주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e 해서 1, 2 해준 다음에 여기서 m이라고 할게요. m이라고 해요. 보적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일단 에러는 없는데 아자 이렇게 해주고 c t r l s h i f v 에서 이렇게 예, 일단은 그 메시가 그밸리데이트하지 않는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벌텍스만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m d 진 다음에 그 face라고 있어요 f a c 그 다음에 다 쳐볼까요? 그 다음에 어, add face 이렇게 프런트시스 열면 어, 여기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어, 첫 번째 페이스는 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로면은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포토샵을 잠깐 넣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한게 뭐냐 여기에 아, 지금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5만큼 5 5만큼 떨어져가지고 여기 포인트 하나 만들었고 5만큼, 5만큼 떨어져서 포인트 하나 만들었고 5만큼 올려서 포인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첫 번째 인덱스예요.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고 얘가 세 번째 인덱스고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0 넣고 1 넣고 2넣기 하면 은 되겠죠. 0, 1, 2이 순서대로 닫아준 다음에 플레이 눌러보죠. 자, 시식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뭐 간단하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쉬 방법, 컨스트럭트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그, 벌텍스 컬러, 오케이, 비치니까 나오네요. 벌텍스 컬러에서 여기서 add로 해가지고, 어, 갑자기 들어, 갑자기 그, 사라지는데, 잠시만요. 그, 라이노 커먼 SDK를 열고, 여기서 그, 메쉬라고 한번 들어가죠. 메쉬 클라스. 메쉬 클라스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그 모든 멤버가 있고, 그 콘스트럭터 이렇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게 메소드는 아니죠. 프로퍼티에 들어가야겠죠.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벌텍스 컬러스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음. 여기 있죠. 들어가면 이 벌텍스 컬러스에 대한 그, 이제, 펑션이 또 있을 거예요. p r o p e r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기 full n a m e s p a 에서 찾아가 보죠. 아, 오케이 여기서 m e s m이니까 어디냐? 음, 여기죠 있 m e 클 h 스에서 프로퍼티 e 텍스 컬러 e 이렇게 나오고 많아요 그러면은 그 메소드를 가서 자, 그럼 이거를 바로 서치해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 치게 되면은 여기 어, 여기 mesh, vertex, 에 s 컬러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뭐이 e x a m p l 이 비주얼 베이직이니까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고 뭐 C샷 보면 C샷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뭐 이거 필요 없이 그 컬러, 컬러 뭐 들어오면 되고 숫자 어레이 들어오면 돼요. 리스트 아니에요. 어레이 들어오면 되고 한번 해보죠. 가로 연 다음에 아이즈 제대로 뜨네. 아 지금 255 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밑에 그린이고 0부터 255. 그러니까 0 주고 0 주고 이렇게 해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컴퓨터 항상 인덱스 데이터 스척츠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어서 R G B 빨간색, 녹색, 어, 파랑 색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일단 이게 다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아, 이, 이, 이 경우에는 이제 매스 해가지고 어, 노말 100 노말에서 컴퓨트 노말을 시켜줘 보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 뭐한 거냐면 각각 이제 컬러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노말을 계산을 해줘야지 컬러가 리플렉터가 되더라구요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의 생애 처음 트라이앵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뭐 어렵지 않죠 되게 익스플리스 하죠 이 포인트 만들고 그죠 메시 하나 그 메모리로 해서 그 인스턴스 하나 가져오고 클래스에서 그냥 벌텍스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커넥티비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 어 사인하고 그다음에 노말 컴퓨트 해준 다음에 그냥 그냥 엑스포트 시킨 거죠. 자 끝. 자 이게 이제 간단한 메시지고 어, 사실 이 개념은 어느 3D 프로그램을 가나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웹GL 쪽, 뭐웹 GL 쪽, 뭐웹 Pure WebGL을 하던 아니면 3DJS를 가지고 하던 그 라이노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엑스포트 해가지고 다른 그프로그램에서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플러그인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봐요, 나중에. 뭐 웹이든, 뭐, 로컬이든.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이 방법이 어딜 가나 쓰여요. 거기는 거기만의 컨스트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메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널리 쓰이는 거다. 왜냐면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넙스 엔진, 라이노 넙스 엔진 갖고 인터폴레이션 하고 이러려면 이제 이, 이 엔진이 필요하겠지만, 메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XYZ. 그냥 그 벌티시스의 그 포인트들을 각 그러니까 포지션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버티시스의 포지션을 다 갖고 있고 커넥티비티만 있으면 끝이니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GPU로 렌더링을 할때뭐 백만 폴리곤도 뭐 리얼타임으로 돌리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걸다 가능케 하는 게다 메시고 메시 메쉬 같은 경우에는 GPU 단에서 이제 패럴 프로세싱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엄청 빠르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 뭐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갖고 와보죠 제가 파일에서 한번 가져와볼게요 제가 지금 일, 우리가 일곱 번째그 워크샵 비디오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 그 2D 서피스를 만들었죠 얘를 한번 가져와보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c t r C 해가지고 여기서 c 트롤 V에서 카피를 할게요 하고 음, 일단은 한20 정도 줄까요 그룹 지워지고 Ctrl C Ctrl V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고 아, 얘는 그룹을 잡아주고 얘도 꺼줄게요. 필리비를 필리를 아, 꺼주고 오케이 자 나왔습니다. 자 동일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쭉다 만들어놨잖아요. 예 네, 포인트를 만들어놨는데. 그때 그 커넥티비티 제가 전 비디오에서 제가 커넥티비티 그 만드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지금 일단 리스트로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음 이거 다 지워주고 포인트만 놔두죠 포인트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인트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그렇죠 포인트만 갖고 왔죠. 그리고 제가 모드는 그냥 그 1로 줄게요 자 1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이제 더블 포럼이 필요하죠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int k는 그때 이제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잘 모르겠으면 그 동영상 보세요 그때 그 u에다가 j를 곱했죠 네. 곱하고 그 다음에 아, u, 그렇죠, u에다가, u, 왜냐면 u는 고정 넘버니까 j는 이게 얼마큼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열로, 그 다음에 플러스 i를 해주게 되면 k 인덱스가 항상 나오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포인트에서 1을 더하고 그렇죠 혹은 1을 더한 다음에 u 전체 값을 더하면 여기가 나오겠죠. 아니 여기서 u 전체 값만 더하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길 기준으로 하나씩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u가 없잖아요. 여기서더 이상 b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찍 빼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아, pt.3d는 아, 포인트 3D는 아, p로 해주고 pts에서 k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 한번 이게 에러가 나는지 볼까요? 자, 에러 안 납니다. 자, 인덱스 클리어하게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아, 이인덱스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되네요. 이 앞부분에 좀 제가 트윅을 할게요. 그래서, 메시 누르고, M 누른 다음에, n 해서, 메시 하나 받아오는 거죠. 자, 받아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어느 모드가 됐던 간에, 자우지간 이 스콥에서는 끝나서 나올 거라고, 여기서. 그죠? 그럼 M 한 다음에, Add, Um, 아, 벌텍스였죠. 벌 M에 벌텍스, 벌티스에 d 드를 눌러주고 여기서 P를 넣어줘보죠. 네. P를 넣어보고 플레이 시키고 자 깨지지 않았죠.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이 루프를 돌면 어쨌든 메시에 다 벌텍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바로 이 P를 넣어준 거니까, 포인트 컨스트럭트 한 거를. 그러면은 지금 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공간 정보를 여기 리스트에도 담았고, 메시에도 지금 담은 거예요. 두 군데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한 B 해서, 아, M이라고 해줘보죠.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 여전히 깨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M하고, 아, 벌 아, face였죠 face에서 컴마 누르고 add face 해주고 여기서는 그 일단은 k가 들어가고 자 이건 필요가 없겠네 이, 이 루프는 커넥티비티만 만들어주는 루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k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게 지금 k니까 k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k 플러스 아, u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나오겠죠 예 보죠 하고 k 플러스 1 플러스 u 하면은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삼각형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에서 얘그 다음에 예, 다 돌아간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 이 사각형이 한 번에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 있어서 근데 바로 U만 해주면 되죠. 1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K에서 K 플러스 이 전체 U잖아요. U, V잖아요. 그러니까 U만 넣어주면 은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됐고 고 실행시키게 되면 사각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시면은 그세 개의 그 펑션 실행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인덱스 그러니까 그벌 그러니까 인덱스를 하나 둘세개 넣어서 가능하고 네개 넣어서 가능하고 그니까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덱스 세 개로도 컨스트럭터 가능하고 삼각형이 네개를 넣으면 사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 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두번 만들어야 돼요. 두번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K 나왔죠? 그 다음에 얘가 지워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플레이 시켜보죠. 자 이렇게 나왔죠. 얘 예,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그 다음에 K 플러스 1 플러스 U 끝. 생각형 만들어주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플러스 u 그 다음에 그냥 k 플러스 1 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삼각형을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는 반대로 보죠. k k 1부터 가 보죠. 다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거 데이터 스톡 처그 커넥티비티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지 익숙해져야지 중급 이상의 이제 아, 소급 중급 고급 누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 들어가고, 그다음에 K 플러스 1 플러스 U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아 K 플러스 U만 들어가겠죠. 계속. 이렇게 반대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나중에 패널라이징 할 때도 또 자주 나오니까, 아, K 플러스, K 플러스 1 나오고, 아, 요번엔 그냥 K로 가죠. 그러니까, 생각해.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세 개도, 그러니까, 오더만 똑같으면 돼요. 순서랑. 저는 그냥 K를 해주고, K 플러스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U가, 나오면 되겠죠 요런식으로 요런 요런식으로 이제 트라잉글제시이션이 된거죠 예. 자 F7번 눌러서 그리드 없애주고 자 여기서 이제 그음 일단 OK 눌러 볼게요 눌러 보고 모드를 한번 바꿔 볼게요 요런식으로 자 모드를 바꿔 보고 음 이렇게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 컬러를 넣어줘보죠 자 이거는 그 뭐야 메쉬를 컨스트럭하는, 컨스트럭트 하는 그 루프였고 이번에는 그이 순서대로 돌면서 음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컬러를 어자인 하는 걸 한번 해봐요 자 m 사실 이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덱스만 같게 들어가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루, 이게 같기 때문에 같이 돌 거라는 거죠 아 이건 이거는 바꿔줘야겠죠 음. 자, 이건 바꿔줘야 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전체 포인트를 다돌 거니까. m 다 하고, vertex colors에 들어가서 add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일단은, 어, 어떻게 할까. 250원 넣어주고, 0 넣어주고, 0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야? 기대하는 거는 이제 빨간색이 나오겠죠? 자, 검정색이 나왔고, normal을 컴퓨트 해줘야겠죠? 아, normal. 노말. 아이고, normal이시 아니지. n o r m a l 해서, compute n o r m a l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 빨간색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great.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고 하면 이렇게 한번 루프를 돌아보죠. 4한 다음에, uh, int i는 0 해주고, 그 다음에 아, M의 벌텍스 그렇죠? 이게 지금 벌텍스 어레니까 얘를 클릭해줘서 카운트를 재면은 카운트를 재면은 동일한 그 개수가 이건 더블 포르이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이 스코프 안에서는 동일한 개수가 실행이 돼요. 그렇겠죠? 제가 스톡처럼 지금 계속 맞추면서 왔으니까 그리고 이걸 열 열어, 열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okay. 자 좋습니다 자 플레이시키면은 깨지지 않았고 자 우리가 예상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아그 어, 다음에 지금 제가 이 m 벌 e 스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어, 그 페이스트를 하고 가로 연 다음에 i에서 컴마 찍으면은 x 오케이 okay. x가 나와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z z 축을 제가 이걸로 가져올게요 자, 그리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에러가 떴네요. 어, 보죠. 어떤 에러가 떴는지. 음, 지금 인티저를 달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더블일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서 인트를 해줘야 돼캐스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패널티스 쓰는 다음에 더블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아, 더블이아니, 라 인트로 쳐야지. <웃음> 워낙에 더블인데. 치게 되면 은 이렇게 이렇게 캐스트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거 된 거예요. 근데 컬러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부터 25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예 지금 이게 계산이 안된거래서 지금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자, 볼까요?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Z축으로 어... 어떻게 했어? 아마 내렸을 거야,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제가 아, 2.5로 할게요. 올리는 거야. 2.5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2.5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그냥 z 축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곱하기 아 2.5니까 100을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이 제일 상단에 있는 애들은 255가 되겠죠. 2 5에100 곱했으니까. 그 얘는 0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더 해보죠. 아. 어... 지금 숫자 깨질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해야죠.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r 이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세미콜론 r 음, c b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x 아, 소문자일 거예요. x 어 대문자구나. x y 해서 얘는 지금 100 곱하면 아마도 얘가 그 코디네 때문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0에서 25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 그렇게 해주시고 RGB라고 치면 보죠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축이 0부터 이게 몇 개야? 22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25까지 오25 넘어가는 순간 깨져버리죠. 왜냐면 숫자가 넘었으니까 25. 오, 5 26, 오케이. 자, 여기도 딱 26까지. 그러면은, 여긴 파랑색이 255에요. 0부터. 그러니까, 그,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거할 때도 디멘션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비주얼라이제이션할 때, 여기서 이제 0,0,0이죠. 아니다, 0,0으로만 보죠. 그리고 쭉 가면 여기가 그 255가 되는 거고,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곱해, 곱했으니까, 10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코드를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OK 눌러준 다음에, 한 모드를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겠죠? 쭉쭉쭉쭉쭉쭉, 예. 네. 자, 이거를, 아, copy paste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포인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 그 스콥에 들어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5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깨졌구나 얘 선택해 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퓨리뷰를 꺼주고요 아 어, 그리고 얘는 지금 세마이 콜론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건이 앞부분에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열었고 닫았고 열었고 닫았고 아 얘가 하나가 의미가 없는 애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중괄호가 열었으면 항상 닫아야 돼요. 그 열었으면 닫아야 되고. 자, 하면 이제 p. p가, 아, 이렇게, 얘가 안으로, 이 스콥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 스콥은 여기잖아요. 그니까 러이 배리어블은 이 스콥 안에서만 그 유효한 거예요. 근데 얘는 바뀌니까 얘는 지금 이 p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그지스트 하지 않다고 나오는 거니까, 커피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자, 이제 이 스콥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이고. 자, 해서,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음, 디스플레이 가서 제가 메쉬 부분을, 엣지를 끌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 A를 커멘트 아 해줄게요. 그럼 이제 포인트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뭐할 거냐면은, 아, Z 더블에서 z축에다가, 자, 메스에서 사인, 곱하기 메스에서 코사인을 해주고, 여기서 i랑 j를 넣어줘볼게요, 한번.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z를 넣어주고,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런 이제 물결 모양이 나오죠. 네. 물결 모양이 나오고, 어 여기서 한번 아, 뭐 이, 이, 이 정도로 가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z축에다가 지금 이게 미니멈이 마이너스 1이고 맥시멈이 1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1을 올렸죠. 자 여기서 그냥 올려주죠. 자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미니멈이 미니멈이 0이고 그다음에 맥시멈이 2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25를 곱해볼까요? 250 아, 이5 0만면 깨질라나? 오케이 자, 아크림여기 0에서 2 Z 자, 여기서 제가 그 255로 곱해줘 볼게요 잠시만요 500 곱해줘 볼게요 깨져야 되네, 당연히 깨지고 그럼 지금 제가 이게 Z축 같은 경우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해서 Z라고 하고 to string을 해주게 되면 나오죠. 아, 제 0이 0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숫자 깨지거든요. 근데 사실 곱하지, 곱해서 우리가 상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음, 1.5를 주고 아 그렇죠. 1.1을 주고. 250으로 줄게요. 네, 뭐, 대충 이해되시죠? 무슨, 제가 뭐 말씀하려고 하는지. 자, 아, 이건 250 주고, 1.1 주고, 1만 주죠. 네, 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z 축을 제가, 그, 아, 이 숫자들을 제가 250을 곱해가지고 250, 0부터 255 사이까지 이제 그 Z축을 그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빨간색 값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이트 아나리시스 같은 거 하거나 그 뭐야 그 콘트어 같은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고 할때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리고 일단은 OK 뭐 눌러주시고 음... 한번 애니메이션 기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니 모드를 그냥 갖다 쓰죠 자, 모드에서 Seed를 주죠, Seed 시드. Seed라고 주고 지금 OK 누른 다음에 여기서 Seed를 어, 더해주죠 OK 네. 누르게 되면 자, OK 얘가 더블이 들어와야 되고, 음, 그래도 안 되네. 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값 자체가 인터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시드를 넣어주고, 여기 하나, 하나만 넣어주죠. 하나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긴 값을 넣어도, 이게 코사인에 들어가면은 정해진 그, 그 인터벌 안에서 나오니까. 해줘서 제가 모드를 쭉 움직이게 되면 뭐 이런 물결무늬도 만들자. 자,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seed 뭐 A라고 주고 seed B라고 줘볼게요. 그리고 Ctrl C, Ctrl V 해가지고 얘는 인덱스, 아니지.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로 들어가고 음, 얘는 B로 들어가가지고 얘는 seed a로 들어가주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위쪽으로, 이쪽으로 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optimization 할때 많이 쓰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z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해야 돼. 뭐, tension compression이 발현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s i 코사 cosine, 그 다음에 이, 이, 이 오실레이션 되는 그 증폭이 되는 그 프리퀀즈의 그 크기를 재가지고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전에 튜토리얼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가장 지금 이건 되게 이분하거든요 되게 이분하잖아요 되게 프리딕션이 가능하다 이런 건 사실 그렇게 그 해봤자 아마 아마 인터벌이 여기 00에 나와서 아마 이게 사인 코사인이한번 정도 루프 도는 정도에서의 베리에이션이 나오고 그 뒤부터는 반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어쨌든 응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트라이앵글 쪽을 이야기하니까 그... 베일센트릭을 한번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베일센트릭 코디넷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삼각형 코디넷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나중에 우리가 뭐 패널라이제이션하거나 을할때 그래서 뭐 원을 펄포레이션 그 그러니까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따로 여기다 뭐 옵셋을 둬서뭐 작은 삼각형을 만들거나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할때또이코디네이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보시면은 여기서 이 미드점 미드점은 다 벡터로 이 벡터와 이 벡터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여기야 여기 미드점은 이 벡터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벡터랑 이 벡터 칼큘레이션해서. 그래서 센터 벡터를 한번 요번에 한번 구해보도록 해요. 센터 벡터는 간단해요. 음, 각각의 포인트, 그러니까 각각의 벌티시스죠. 벌티시스에 그 XYZ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요게 나오거든요. 한번 어떻게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일단 더블클릭을 하고 쭉 밑으로 보시면은, 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벌텍스를 이렇게 루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이잭을 하죠. 리스트 해서. 포인트 3d 한 다음에 pts하고 pts가 있나요? 음, 있네 그러면은 pts 센터라고 하고 아, new list 포인트 3d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담을 거예요 지금 각각 x, y, z 를 루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죠 그냥 하이잭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 루프를 만들죠 4에서, 요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음, 디스플레이 가면, 여기, 메쉬를 켜주게 되면은, 각각의 이, <웃음> 보시면은, <웃음> 벌텍스들에 대한 그, 어레이가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 대한 지금, 그, 어레이가 존재하겠죠. 사각형이면 사각형. 지금 우리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m, 그 다음에 face. 자, 아, 여기가 아니라 int i는 0 해주고, i는 얼마큼 점프를 해야 되냐면, loop를 해야 되냐면, m의 그 face 자 face에 s 딱의 그 count만큼 루핑을 한 번씩 점프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loop냐면, face를 한 번씩 다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face에 s 인덱스를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A, B, C, D가 있죠. 삼각형이면 A, B, C만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이제 그 D까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public int라고 왼쪽 편에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리턴 밸류에 결국에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인덱스 코너 인덱스 그죠? 메시에 이걸 한번 해보, 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A 하게 되면 int에서 i가 인덱스가 아, iA라고 하죠. IA가 나오겠죠. 그리고 i 어, n 어. 자 이쁘게 만들어주고 Ctrl-C, Ctrl-V 해서 만들어주고 B, C 그리고 얘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여기 Faces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어, 그렇죠. 이즈 트라이앵글, 이즈 쿼드죠. 예를 들면, 얘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이즈 트라 g l 글이라고 한다면, 얘를 실행해주고, 얘를 실행해주고, 만약에 if, 아, else if 야겠죠 그렇죠? else if 해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복사하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쿼드면, 은 쿼드라고 한다면 뭐 D까지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쿼드가 없으니까 제가 하진 않을게요. 자, 일단 이거 깨지나 확인해보고, 자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네 아, 이렇게 같으니까 B, C로 가져가고, B, C, D로 가져가면 되다 그 다음에 우리 인덱스를 가져왔어요. 인덱스를 가져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m 에그 벌텍스의 인덱스니까 I A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벌텍스가 나오겠죠. 이 벌텍스의 X 그죠? 그리고 얘 Y 그리고 얘 Z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다 포인트 하나 만들어볼게요. 포인트 3D에서 템프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템프 포인트라고 해주고 new 포인트 3d 해주고 0,0,0 0. 일단은 벡터니까 벡터로 얘를 간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0,0으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 템프, P, D, 아, 아, 템프 포인트에 x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건 지금 더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오퍼레이션에서 오버라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y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z가 되겠죠. 이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쿼드로. 쭉다 더한 다음에, 아, 지금 우리는 하나만 더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만 더한 거예요. xyz. 여기 xyz, 여기 xyz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일단은, 코피해주고, 페이스트를 두번 해준 다음에, 얘는 이제 b가 되겠죠. 얘는 C가 되겠죠. C, 아이고, C, I, C, C. 그러면 이제 A, B, C 다 돌죠. 다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나누는 거죠. X, 아, X는 나누기 3.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면은 기존 값에서 3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 결과 값이 들어가는 거죠. Y, 아이고, Y, Z.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그 루프를 돈 다음에, 여기 센터 벡터에서 지금 요 스컵에서 더해줘야겠죠? 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오퍼레이션 일어날 거고, 여기서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마이콜론, 이퀄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제가 C는 이 리스트, 우리가 센터 벡터를 담은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세메컬론에서 플레이 시켜보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센터 벡터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약을 하면은 그 페이스별로 다 도는 거죠. 점프를 루프링을 하면서 각각의 페이스에 각각의 벌티시스, 그러니까 그이 페이스 갖고 있는 이세 개의 벌텍스, 이 페이스 갖고 있는 세 개의 벌텍스를 그 인덱스를 가져왔고, 이 인덱스를 통해 갖고 x, y, z를 여기 여기에다 더해준 거예요. 쭉다 더한 거세 개를.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센터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그냥 그라 a s s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자, 여기서 그, 제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하게 와글와글 올라왔죠. 2.0000 주고, 스케일 다운을 조금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다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포인트 축다 만들었잖아요. 음, 이 z 축을 한번 빼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 해가지고 더블 하나 만들고 z 리스트라고 해주고 new 리스트 더블 해가지고 우리는 이 z 축만 담을 거예요. 자 여기서 Uh, add 한 다음에, 계속 반복이죠, 여러분들. z축,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얘를 뽑아줘야겠죠. Uh, d는, 요렇게 해주면,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 반 누르면은, 이렇게 d가 나오죠. 얘는 다 z축이죠. 예.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음, 여기서 제가, 플러스 1을 해줘 볼게요. 그럼 이제 다 플러스로 바뀌겠죠? 옵셋 시켜준 거예요. 값을. 쭉 자,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한번더 스케일을 필터를 해주고 얘를 r값에 넣어주죠. 이렇게 되겠죠. 어... 좀 뭐가 이상하게 나왔네. 음 보죠. 오케이. 희한한 아웃풋이 나왔네요. 이 스피어가 좀 느려요. 컴퓨테이션이. 이게 이제 서피스여 가지고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 우리는 그 z 축을좀 가져왔고 이기도 플러스 1로 해줬고 여기서 한번 또 없애서 해준데 이건 c o l o 가 들어가는 거고 자.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지금 1250개. 그리고 얘는 600개. 루프를 다 마치 안돈 것, 아, 다 돌지 않은 것처럼 나오는데. z 플러스 1. 이게 왜 나오다 말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 얘도 1250개. 얘는 676개가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단 좀 정리를 해주고 항상 저는 느끼는 거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단위에서는 이미 이게 다 퀄리티 컨트롤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잘못이에요 컴퓨터 잘못은 아니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한번 커멘트아웃 해보죠 혹시나 이 부분을 하면 다퇴주고 사실 얘는 뭐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세 개만 만들 거니까 그스코 지워줬고 얘도 지워줬고 이렇게 하면 깨지진 않을 거고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줘보자 얘를 해줘서 P에 Z. 어차피 여기에 지금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보자없셋이 됐기 때문에 해주면은 그래도 안나오네요. 데이터 스톡처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쭉쭉쭉쭉 시드값 자 시드값 3스피어가다 나왔네요. 오케이. Okay. 다 나왔고. 제가 여기서 그, 스케일 업을 해주게 되면. 자, 더블 클릭한 다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 여기 상단에는 Z축만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어차피, 아, 한번, 프로세스가 된 것들을 가져올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604개가 나온 거고. 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뭘 잘못한 거냐면은, 이걸 잘못했네요. 지금 그, 우리가 스피어를 만든 거는 지금 여기, 우리 그, 삼각형의 중심점에다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리스트가 작, 작게 나오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지 더 맞냐면, 그 지금 우리는 페이스에서 중심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포인 이 전체 전체 포인트의 넘버보다 이 삼각형의 넘버가 더 작게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거기다 매핑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놔두고 여기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스피어라고 해줄게요. 스피어라고 해주고 PTS 스피어라고 해주고 여기서 더해줘야겠죠. 아, 이거 이미 우리가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자, 지금 PTS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아, APTS 아까 지웠나? 오케이. 자, 여기서 보기 좋게 A는 PTS라고 하면은 이제 PTS가 나오겠죠.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케이 하게 되면은 보시면, 여기가 지금 데이터, 가 676개 나오죠? 이렇게 뽑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 z축이 높을수록 그, 뭐야, radius 값이 더 커지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예.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제가 z축으로 안 하고, 가령, 리 사실은 여기다 또 상관없죠?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매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음, 뭐, X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에러가 떴네요. 아, 지금, 스콥을 우리 위로 올렸죠. 여기서 바로 그냥 Z로 들어가지고 플러스 1로 해줘, 해, 해줘야겠죠. 옵셋을, 아, Z축 옵셋이구나. 시 그러면은, 아, 이 밑에가 낫겠다. <웃음> 죄송해요. 어차피 포인트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서 제가, 아, p에 x를 해주게 되면, 자, 봅시다. 오케이 눌러서, 이렇게 나오겠죠. x축이 커질수록 더 얘가 이제 스피어가 커지니까, 스케일 다운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거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하게 되면은, 뭐한 거냐면은, 그, Z축이든, 뭐, X축이든, Y축이든, 어떤 그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지금 따로 뽑아내가지고, 아 스피어를 제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 Z축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뭐, 굳이 이야기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령, 아 여기가, 뭐, 파란색 부분이, 뭐, 물이야. 물이 이렇게 고이는 곳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뭐, 콘투어 같은 거 보면, 이제 산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굳이 뭐, 이야기를 하면, 뭐, 그, probability, 가령 뭐, 그, 뭐라고 얘기하죠. 0.5의 확률로 A라는 식물은 요물 근처에 자라. 그리고 0.25의 확률로 B라는 식물이 물 근처에 자라고, 뭐, 0.25의 확률로 그, 물 근처에 자라. 어떤 프로바 i 리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산 같은 경우는 뭐 0.75의 확률로 뭐 나무 뭐 D 타입이 자라, 나무 E 타입이 자라, 0.25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제 Z 축이라든지 X 축, Y 축 이렇게 인크리스되는 그다음에 변형이 되는 그런 값들을 가지고 또 제3의 파라미터를 연결해서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중심점도 구했죠? 중심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봤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제가 이, 우리가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브, 서피스, 메시까지 왔잖아요. 물론 이제 B랩, 솔리드 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걸 뒤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메시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냐, 서피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해내냐, 커브에서 다시 어떻게 데이터 추출되냐, 왔다 갔다. 그 데이터를 트랜스레이트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좌표계 같은 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좌표계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